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세요안녕아아아아아아아아 소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 무슨 카드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 먹게 나. 먹게, 나.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스피스이 이거 모양이 안 보여. 누아이 새끼! 저 포션 다시. 포션, 포션. 됐다. 불야 되는데. 이 아, 온대? 아, 야, 카드가 도다 그래 막아, 막아줘, 줘 카드가 네, 아, 야, 거기서 와, 거기서 와, 거기서 와, 거기서 와, 거기서 와. 거기 아, <목소리도> 아너 좋아요. 연기 있다니까. 급매기. 오. 오. 야 아, <웃음> 이제. 오. <웃음> 이 패는 패이 패는 패턴을 모르는데. 여 케이크래. 먹요재 낙사할 수 있다, 리치지거는지 <웃음> <웃음> 거 뭐야? But now. 뭐야? 안 돼. 안 돼. o u to e t to 아, o 어 i g g y to piggy, to piggy, to i g g y to p i g g 머리 아, p i 아, i g 아, 아, a y 아 o o 어디 나 나도... h 너 are you? I didn't h 아 a r 베이 m from a chip. I obeyed him. I'm the agen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아, 아, 아, 잠깐만, 간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다거좀 아. 잠깐! 아니야. 갈고리 <목소리> 돌진해, 갈고리, 갈고리, 까만, 갈고리. 입은... <웃음> 아, 하이. 여러오 어떻게 왔어